짠! 이렇게 치크 네일을 할 겁니다. 이거 제가 반대손으로 해서 치크가 아니라 살짝 홍조가 되었지만 피안 나니까. 일단 아까 베이스까지만 바르고 시술을 하고 왔어서 한번 닦을게요. 원래 이런 캐친타올 안 쓰다가 그 코팅되어 있는 게 모두 다 품절이 와가지고 다시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냥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살 수가 없어, 코팅. 뒤에 얘네들은 이염이 되어버려가지고 더럽지만 하고 나면 안 보이겠죠? 이제 바탕 컬러를 발라줍니다. 아이즈미 소프트컷 츠고요 216번 얇게 투코 떠줄 거예요. 이거 5월 이달의 아트인데, 제가 만들어 놓고 너무 귀여워서 원래 이런 큐티한 거잘안 하지만, 한번 손... 이어서 두껍도 해줄게요. 저기 먼지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약간 흐르는 부분들은 그냥 우드 스틱으로 쓱. 쓱. 해준 다음에 큐어할게요. 이제 여기 나머지 네 개도 똑같이 이거 두껍 발라줄 거거든요. 뽀다닥 발라보겠습니다. 이번 네일은 평소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심플해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 응. 응. 이 모양에 꽂혀서 당분간은 이고 하지 않을까 내데시또 몰라요. 다음번에 갑자기 뾰족하게 다듬고 있을지. 두꽃다 하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치크 네일 해볼 건데 치크 네일은 이렇게 마블 베이스 그 마블 젤이랑 증비 이건 약간 타크빛이거든요. 애기반 요거두 개로 한번 가보려고요. 어디다가 하지? 음... 여기다가 리본하고 리본 치크 치크 핑크 어, 여기 이두 개에다가 꽃하고 이렇게 세 개에다가 치크를 해보겠습니다. 엄지 검지 얍지 검지만 잠깐... 마블 베이스에 적당량 발라주고 살짝 떨어뜨려서 이거 드려볼게요. 이치크 네일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도 한번막 유행했었는데 역시 네일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다시 또돌아오더라고요 적당히 섞어주고 큐어링 한번 할게요. 제가 이거 안 넣은 사이에 이렇게 흘러있지 뭐예요. 좀 그라데이션 다할수 있는 분량이죠 <놀람> 부족해서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어링하고은습니다 <놀람> 엄지 똑같이 발라주고, 톡 올려놓은 다음에. 그래도 이쁘기는 한데 개인적인 취향은 약간 짧은 손톱? 음. 이 컬러가 너무 많이 진하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애초에 연한 컬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라서 잘 붙일거라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시고 요런 느낌? 교해서 나왔고 이두개에 호일 붙일 거거든요. 호일은 베이지 호일. 예전에 이렇게 생긴 껌이 있었는데 짝꿍인 거. 싹 빼서 사용할 만큼 잘라놓고 시작할게요. 전용 호일젤 또는 껌젤 쓰시면 됩니다. 이건 지우리 건데 되게 더러워 보이죠? 근데 이게 닦아도 닦아도 더러워요. 어쩔 수 없어. 스하고 다녔고요. 이렇게 프린팅된 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찍어줍면다 제가 약간 손톱에 굴곡이 심해서 살짝 꽃들이 조금 이상하게 찍힐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빈티지한 미력 너무 귀여워. 새끼 손도. 아, 셀프 네일 할때 새끼 손가락 할때쥐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프. 뜯어 주시면 끝. 헉, 너무 너무 잘 발렸잖아. 이제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라인은 요겁니다저 <웃음> 이거 저번에 선생님들이랑 박람회에 가서 산 건데 그라시아 라인젤이고요. 원래는 디젤 걸 썼었는데 그냥 박람회 간 김에 샀어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에다가 그려줍니다. 너무 정교하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하면 야 아트의 느낌이 해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따니까 또안딴 거랑 느낌이 다르죠? 이런 느낌? 숫자 큐어하고 중지도 마저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라인 그릴 때에는 일자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쁘게 그려지고 이쁘게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일자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고 큐어링 하고 나머지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 오버레이를 조금 해줄게요. 넣은 거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각 큐어링 한번 해주고, 나머지도 똑같이 한 다음에 큐어링 할게요. 리본을 픽스젤에 담갔다 빼서 이렇게 얹어주고요. 위치 한번 봅니다. 각 큐어링을 좀해주요 살짝 큐어드볼게요 네 번째에 가는 스톤을 붙일 거라 이거 고 스제란 덮고글로 사용해서 스와를 올려줄게요. 스와들은 이거 다 그냥 조그만 사이즈고요. 이도 저도요. 그런 부분에 붙여보려고 니다 바이올렛이랑 아쿠아마린 라이트 로즈에요. 글루드라이 한번 뿌려주고 네, 글루드라이 뿌려줬어요. 얘네들은 아예 쏟아지게 꼭 사용하고 바로바로 닫아놓고, 아, 근무도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서 토하고 있었군. 이제 끝났고, 탑젤만 바르면 돼요. 여기 엄지는 리본을 다 덮어야 되니까. 리본 다 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리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브러쉬가 잘 안들어가는 것만 세필붓으로 한 번씩 터치해주고 여기는 글로 드라이어 유빈기를 좀 닦아내고요 브러시로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소지.